<뭔리>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아악, 나기절했어내거야내거야 내꺼야. 야! 으, <놀람> 야. 으, <놀람> 야. <놀람> <놀람> <놀람> <놀람> 해볼 게임 러버 밴디체라는 스팀 최신작 협동 경쟁 게임입니다. 오늘 연말을 기념해서 우리 특원 친구들과 함께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 각자 자기 소개 한 번씩 짧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 게임 스트리머 플랜이예요 우와! 여기 슬골 목치를 맡고 있는 막내 보드너의 배 안녕하세요. 와, 어서 와요. 그다음. 매드터입니다. <웃음> 오줌, 오줌. <웃음> 안녕하세요. 섹시 여스트리머, 어 황정입니다 <웃음> 아, 뭐야, 야, 나가.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누구야? 아, 왜요? 왜요? 왜요? 오늘도 잘 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연말을 기념해서 조금 특별한 룰을 가지고 와봤는데 4명이서 네 경쟁을 할 건데 거기서 꼴찌를 한 사람이 우리들 외롭지 말라고 연말 선물을 1, 2, 3등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4등만 선물을 못 받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3등이 4등의 선물을 사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만 아니면 돼자자 예. 자, 간단하게 아. 설명을 좀 할게요 설명을 예. 이게 지금 게임이 크게 세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예. 강탈 그롤 아케이드 예. 이렇게 있는데 기본 예. 모드가 일단 강탈이에요 예. 이게 지금 또 우리가 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 때려!!! <웃음> 일단 연습게임 한 번씩 합시다 아 좋아요 연습게임으로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들어서 문 부수고 나가세요. 문이? 문을 부술 네. 수가있다 아, 어나다 따라다. 따라다. 나는... 버스터 버스터. 아 이렇게. 네, 내 거다. 어 거야? 아, 어 하지 이거? 아 그러네. 브리페 접근통을 깨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오케이 어, 이거 오케이 어, 위둘러 뭐야? 요 오케이 위들러. 이들은 뭐 마시는 법? 어, 나이스. 오케이 누가 누구야? 누가. <웃음> 아! <웃음> 가 너무 가제 야, 메데이터 조져 저거! <웃음> 야! 가 <웃음> <웃음> <웃음> 아, 보물을 갖고 탈출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하면은 메데이터가 점수 6점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가나이점 아 어떻게 받은 거야? <웃음> 돈 주어서 그런 거야. 겁가 겁을. 겁을. 겁을. 겁을. 겁을. 겁을. 로을 겁을. 겁을. 겁을. 겁을. 저을 겁을. 겁을. 겁을. 겁을. 겁을. 겁을. 겁을. 겁을. 겁을. 겁을. 겁을. 꺼져! 안돼, 오, 보석 내 거야. 채척 맞아라. 채척 맞아! 아이아몬드 보고. 보아. 야, 맨들아 저거 잡아! 이거 이거 라도아 잠겼어. 뭐야 이거? 어디다가 져 아, 으로형 와. 형 와. 저리가. 내 거야. 내 거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절고 계속. <웃음> 오야, 제 갑옷 입었어. 주가. 야, 야, 갑옷 대단다네 저거. 어. 어. 어. 뭐야, 내 무적이야 저거?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나 기절했어. 내 거야, 내 거야. 야. 민채. 야 아, 등이 10점을 가져갑니다. 쓰봉 쓰봉 쓰봉으로 때려버리기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람이 치렀어요 이거 와! 이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비명소리 야일로 일로와 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와아아아 이거지! <목소리> <목소리> 뭐야 지금 왜 이렇게 잘 가? 아야 출구 등 진짜 어부질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니 미친 운전자들 이거. 오 경찰로 스폰 됐어. 어 내치고 뭐야 도둑이다. 와 죽인다. <목소리> 도둑 죽인다. 도둑 도둑은 대적은. <웃음> 어? 이거 경찰 시스템은 뭔지 모르겠네. 경찰은 이제 아이, 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도둑이남아있으면태에서 돈이 남아있는 상있잖아 그걸 막는 거야 음. 음? 에서에안남아어서돈런남아어맞아맞아돈도남아있고 <웃음> 여기 어떻게 올라가? 어, 어 열었다 열었다 열었다 열었다 열었다 열었다 열었다 거야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나요 나와 나 내 속에 먹었다. 일단 난이 원이라도 가져가자 이거안돼 빨리 경찰로 쟤네 막아. 못 가져가게 막아. 잘 먹겠습니다. 앞으로도 못 먹. 돈 앞서 조미아 조미아. 돈 앞서. 키키 못 가져가. 돈 앞서 내 거야. 아니 왜지말라고나 이점이라고. 에데드님 조금 하시네요. 아 그럼요. 아 뭐야 약탈물인가? 어? 뭐야 약탈물이? 뭐야 햄버거다. 저 중에 가치가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건가? 아 그런가 보다 보석이 하나가 있나 본데. 저거 아니야? 저 근데 돈 들어 있는 저기 있는데. 어, 저. 이거 가져가. 님들. 은거 어떻게 발사하는 거야? 네, 뭐, 아 미친! 오야 죽여 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죽였어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총 이상해 어야와도나도 안돼 안돼 나 햄버거 으하보뭐해 맛있겠네요 그거 어? 이거 끝난거 아닌가? 자 이렇게 21점을 아 먼저 달성하는 아 사람이 우와. 최후 승자가 되는겁니다 아야 다행이다 3등이다 근데 저큰용맨다어 뭐야? 와와 <웃음> 부럽다 너는 치였어 안돼! 균형이라도 줘! 균형이라도 줘 님들 이거 여기 샤워부스 쪽에 가면 캐릭터 바꿀 수 있거든요 어나나 바꿀래 오케! 이주봐모드님문났으셨는데아 <웃음> <눈> <웃음> 더러워! 으음... <웃음> <웃음> <웃음> 주 아, 도둑 어 도둑 나안눌러줘 빵이 우클릭 한번만 딸깍해서 집은 다음에 꾹 누르고 계셔서 던지는 모드 돼서 그래 안되면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아잠모님이랑 나랑 겹쳐 아니... 아생가왜 바뀌었... 나왜 강제를 밀어 넣어요 뭐야 너네 겹쳐 애들 듀님이 강제를 밀어 넣었잖아요 죽으로 어? 이렇게 누가 돌아다니는데? 롯데? 뭐지? 간수 아니야? 간수? 아 간수야? 근데 우리 이러고 있어도 되는거야? <웃음> 어, 어, 뛰어라! <웃음> 자 브롤모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맞짱 까는거네 아 그렇구나 맞짱 까는건 그래도 괜찮을거 같은데 제 주먹이 얼마나 매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꼴등만 아니면 돼! 이을거 같고 들을게 없어! 그냥 알아서 자멸할거 같거든? 가! 아. <웃음> 아 <웃음> <또다, 또다, 웃음> <또다, 또다. 웃음> <웃음> <웃음> 슝! 잘 가! 슝! <웃음> <또>. 오 야! <웃음> 피했어? <웃음> 와! 안녕세요 오오.. 미쳤 됐다. 오케이. <웃음> 저 안에 뭐가 <웃음> 있는데 저기. <웃음> <웃음> 필요 없어! 일단 죽어! <웃음> 씨왜 이렇게 <웃음> 잘아 <던져. 웃음> 씨..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지금이야>. <웃음> <웃음> 기다려봐. 이 안에 들어가서 어, 뭐? 아야저거 아, 아, 던져버려 어떡아야이개 개사... 무지성 던지기 <웃음> 오케이 가자 <웃음> 뭐야 문더 문을... 진짜 던져 문더 뚫다 뚫다 뭐야 저거 갓갓갓갓 <웃음> 추가. 뭐야 엉냐앗 고봐야헤야 뭐야 정시에 죽었어 너샷았어 이거 또. 이거 이이 이거 이 게임 폭망인데, 님들?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이거 이거 나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이거 또. 이거 뭐? 야왜 이래 왜 이래 d v i s e 야야 아� tien ttskwv� acidsgen organiz c 야 n a u g h t 야 <웃음> 아 근데 이거 점수 주는 식이 조금 아쉽네 아 그러게 아 근데 우리 나 이거 하니까 생각났는데 우리 그런거 해도 재밌을거 같아요 트리키 타워 아. 어어 아. 치어 아, <웃음> <웃음> 조심해 차에 아개 웃겨 어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방금 뭐야?! 아 오빠 한제, 맞아, 한제, 맞아. <웃음> 아 맞아 맞아 아아 저거 방치기야 <웃음> <하자. 자>, 야저 <웃음> 저놈 <웃음> 죽여 아 뭐야, 와! 야 그거 어, 어떻게 잡았어? 어? 본질 어, 받았다고? 아니 뭐야 저거? 신기명 이새끼 뭐야?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다다다 이거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에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플레인트 잡으 저거 노려 저거 노려! 플레이 노려! 오야 이게 지금 어떻게 잡는 거야 아까부터? 공찬이 <웃음> 던진거 받았는데 차에 치여 죽었어 <웃음> 나세번다 차에 치 어? <웃음> 신호등을 킬 수가 있네 아 저걸 끼면은 안 가는구나 어 뭐야 저 새끼 뭐 뭐야 야얘네 급할치는 하는데야 지금 자동차 맛이 갔어 야야야 저거 잡는거냐고 다다 들가리 빨리 나 독주. 어이, 튀어, 튀어, 튀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가리 뚜나, 데가리 뚜가리 데가리. 와 거기서 살개 무서워. 가리 데가리 이러 무슨 광 광기에 살인만 돼, 이 동자도 일점 줘라. 야 너네 왜 나한테만 날리야오까들 뒤에. 내기해. 공까. 오늘 는 거야? 진정해. 진정해. 진정하고 말로 하자. 말로 해. 아 지금 이맞아 <웃음> 야 손에 집히는거 아, 다 던지지 말고 지속해 지해 말로해 말로 말로 말로 해! <목소리> <목소리> 이거 던지는데 가서 맞아주는데? <목소리> <목소리> 자 이게 브롤이라는 모드였고요예 <목소리> 1위 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1위 플레이입니다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자 마지막 마지막 모드 아케이드 해봅시다 아 출연 많이 훔치세요? 아 경찰을 피해서 약탈하는 거구나 서로 경쟁이 아니라 이건 협동이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열어야 돼 열면 무기 나와 어 미안합니다 아야 우리끼리 여기 왜 그래 너네 자 이거 이거 팀팀 플레이야 진정해 진정 오케이 오케이 와, 야 경찰 쎈데! 아, 어이 미안! 아, 아, 야 매드, 저 미안해! 아야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이거 돈은 아, 결국에는 그 경쟁해야 되네. 야 나. 터프한. 아, 아. <웃음> 우리 동료잖아. <웃음> 그런 거 필요 없어. 갈 때는 동료 아님 동료가 어, 아니야. 어 야! 동료 아니야. 아 동료였던 걸로. 이거 결국 그럴 거 아니야? 와 야! 우와, 우와 맛있다. 운? 오 뭐야, 그 홍자님 또 같이 기댔어. 최고승리자네. 오 대타 대타네. 뭐야, 오케이. 홍자님 가만히 있다가 돈 먹고 갔어. 뭐야 <웃음> 이거. <웃음> 어 근데 이거는 뭔가 갈아가 <웃음> 없네. 아 이게 어, 맵이 그냥... 엄청 많네. 아 레벨로 아야 레용뛰 용. 얘들아 진정 좀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가면 돼. 야, 야, 죽어, 죽어, 죽어, 야! 어 어, 경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 안되는데 어? 도착! 아 가라! 오케이 오케이 사망 과연 최종 탱자는 최종 자오 잠깐만 오예오예 열심히 쪼서 먹었는데 1점은나이거 호! 하! 호! 하! 아디오스 어 개알미옥 저 소세지 녀석 근데 우리 지금 연습 좀만 40분째 하고 있는데 <웃음> 그냥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갈까요? 맞아요 이게 아오케이않자까 그럼 그럼 리바하자. 님들제밌킬다 해. 어 뭐야? 우와 스키이 뽀오 들어와 줬다 홍자야 홍자야 네가 정해 아 어? 뭐? 게임 모드 맞아요. 뭘로 홍자 할까? 홍자님이 제일 승률이 낮으니까 어 게임 정해줘요 나는 강탈보다는 아까 이게 재밌었어 불을?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가자 자 연말 선물 누가 산타가 될 것인가? 홀린님 <레인 레인> 아니면 <레인> 돼 홀린님 <레인> 이겨야 돼 오케이 친구든 뭐, 취무든가 꼴찌 시키는 걸로 나 휴지 진짜 들고 왔어 <웃음> 미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안해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어해 미안해, 미안안 어 무서워! <웃음> 뭐야, 홍자 쳐? 홍자 나왔어? <웃음> 자리가! <웃음> 자리가! 여리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얘 본편 게임 시작하니까 갑자기 실력 발휘하는데. 그니까 <웃음> 와, 이거 이거 힘손 힘손. 힘손진이야나살어어 <웃음> 야, 얘왜 이래? 얘왜 이래? 미쳤나 봐. 이로 <웃음> <웃음> <일로> 와! <웃음> <웃음> <웃음> 야, 홍자, 야 홍자 개 잘해. 우리 속았어! 우리 속이다니! <웃음> 뭐지? <웃음> <웃음> <웃음> 지금. <웃음> 써,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야금 지금, 지야야야야야 지금, 지금, 야금 지금, 지지 이거 다이해뭔말이 개자레.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개자레. 그러지 마세요. <웃음> <웃음> 오케이. 아 와. 와, 겨우 살았다 와. 와. 아, 연말 선물 못뭐 참지. 아니 왜봉편 되니까 잘하는 거야? 아, 최영자 너무 무서워 지금. <웃음> 갖고 오세요. 야. 와, 아니 뭐 어어. 내가 너 내가 돈 잡았다고야. 오. 오케이 <목소리도> <으아! 쏘> 아 말도 안 돼. 이거 뭐야 여기 나 올라왔어 바로 <웃음> 뭐, 뭐야 존나무다 내디디+ 내디디+ 내디이 내디디+ 내디디+ 내디디+ 내디디+ 내디디+ 내디디+ 내디디+ 내디 아, 아, 아, 아. <쏘> 어, 와 wow, 주먹으로 다스도 간에강한이었네 머리가 벗겨지더니 엄청나게 당해졌는데 <웃음> 원래 대머리가 강한거야 아아 막아야로와총 뭐야 저거 와! 루랄라병력일 썸, 병력일 썸. 리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여기 오오오 오, 오, 어. 어, 아니 왜 이렇게 홍자 뒤로 도착자블불 지금부터 얘기해. 됐다. 이꼴수 있어. 아니 이거 담, 단판 아니죠? 단판이지. 단판인데. 아, 단판인데. 아니 개웃기네. 아니 나왜 여기야? 이거 멋지나? 뭐잠 오케이 오케이! <웃음> <쑤 Miles> 오케이 오케이! 어디? <웃음> 오 뭐야 저가옷 뭐야! 가와야 아, 잠깐, 잠깐만! 야이체자 개딴딴해! 어 벗겨졌다! 나이스! 아 개웃기네. 아! 아, 아, 아 무슨 거 와, 아니냐고. 일로 와. 일로, 일로 아, 야 야. 야 미친. 아야저터 계속 그 체력을 아, 아, 그렇지 이거. 아, <웃음> 일로 와. 일로 와. 오 <웃음> <웃음> 야, 템프 시롤, 템프 시롤. 와, 아, 아, 아니, 와, 아존나 와, 네이미 아니냐? 아씨, 어, 겨빡스네 이거. <웃음> 개 아, 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와! <우와>!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공자님 선물 이제, 줄게 돼, 선물 선물 줄게 선물 야, 제, 선물 여기 와 선물 받아 선물 받아 선물 오오오야 대박 <웃음> <웃음> 아나이스아 무적일 때 떨어졌어 <웃음> 아 <아니, 나 안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대박 유쾌한 발란이 시작된다. 아니 나 아, 형 잡지마, <웃음> 잡지 잡형 잡지마. <웃음> 와, 뭘잡지마 아, <웃음> 미쳤어? 형을 때려. 와. 아야 잠깐만, 잠깐만. <웃음> 야너 미쳤어? 아니, 아니, <웃음> 미쳤어. <웃음> <웃음> <웃음> 와. 다이 점이야? <웃음> 나 빼고? 너질지나꼴치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그동수 어떻게 할거야? 나 이거 야지뭐 사다리 타기가 오케이 오케이 나나나 국약하면 같이 죽는거야! 나 국약하면 같이 죽는거야! 알겠어x2 알겠어. 진정해, 진정해. <웃음> 아야 아니야 아니야 저거 죽여야 돼 진정해 아,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웃음> 저 저거라니 저거라니 <웃음> <웃음> 아 급해가지고 야 저기 매데터 <웃음> 숨어 있잖아 매데터를 <매드에이터를> 조지라고 매데터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매데터 죽여 매야 아제총 조명 셔야겠네 오오총 주었다 총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기케이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지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이오이오케 오케이! 이이이이이이이 와 좋다. 오 소름 이죠 지금. 야, 와 연말 선물. 아닌데, 와 이거. 제발 제발. 제발. <웃음> 아 뭐야? 와, 소세지 <웃음> 소세지. 이게 <웃음> 왜 이렇게 좋아? <웃음> 아, 아니, 놀지, 몰라, 마, 몰라. 놀지 마 놀지 마 저리 가. 나 설려 소세지라고 오케이. 오케이. 뭐야 저거 오케이 오케이 보 어 이겨라 이겨라 한번나 아, 뭐 이겨라 <끼리> 주, 주먹으로 <끼리> 상대를 해 그래 주먹 남자 주먹이지 아 주먹 으로저 오늘 오늘부터 남자 <끼리> 아닌 걸로 핫! 아! <끼리> 어 뭐야 주먹 주먹 주야야야 진정 진정! 진 아, 힘들어. 와, 메데토리 정해진 뭐야? 와, 이거 누가 2등이야? 2등 누구야? 그래도 이제 이 사다리 타게 해야지. 아니면은 이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메데터 쉬고 우리 30분에. 셋이서 게임할까? 어, 어, 3 명에서 1등을 진짜. 정해. 나는. 인정 인정. 안녕하세요. 나도 나도. 나도 <목ír <목í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메데이터는 1등 확정이고 우리 셋이서또 자웅을 가리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 힘을 메데이터 님죽이다 이리로 와 봐. 오케이. 아이 죽어. 나이스. 와! 준비야. 우 <목소리> 와, 친구 아, 등 아. 사망. 나 코리아 코리아 원질. 거야, <목소리> 뭐야, 쟤? 어제 뭐야? 어제 뭔데? 오, 뭐야 yeah! <목소리> <야>! <목소리> 하지 마, 하지 마, 무기 이리 와. 나 <웃음> 아니 뭐 휴지로 잡아 사람을 하어날러와겁방지게 이리 오십쇼! 이거 나 방법을 찾았어! 이거를 부르고 오! 뭐야 나 오야 폭탄. 아 뭐야 몰라 야 <웃음> <웃음> <웃음> 공자님이 수을탄 쓰는 법을 알아낸다데아아나 나도 죽네? 쏜 <웃음> 사람 나도, 나도 데미지 입잖아? 아이씨! 아이씨! <웃음> <웃음> 어? 와 환영이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스태프입니다 야뭐 앞에 있는데 왜 때리지를 못해 용, 용, 모빙, 모빙, 모빙, 모빙 아 진짜 겁나웃기네 아니 근데 마지막에 너무 철식금 맞은 거 아니야 그때 그래? <웃음> 아니 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야, 아니 이 게임 파기감이개지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난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야 지금 시끄러워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 쿠판아 최영자. <웃음> 와이씨.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 아니야, 정답이 최용자 니가 너무 잘해, 정답이 지금! 정답이 최용자 니가 너무 잘한다고! 잘하는 정답이 자신을 정답이 원망해! 정답이 하! 정답이 정답이 하! 하! 일로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로> <이리> 와! 일로 와! 으아! 그렇지, 그냥! 종을 맞추네! 오! 어, 잡았어! 잡았어! 어, 뭐뭐뭐 아, 진짜. 1대1대1이야. 아나 <웃음> 어, 어디로 어디래 지금 <웃음> 야, 춘나, 아 어, 진짜 어, 개박빙이다 이거 <웃음> <웃음> 예? <오라라. 어이>?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함부로 던지면 안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야, 내가 빨리 죽어야겠는데 이러면 어, <웃음> 와야 <웃음> 야, 이거 미친거 아니야? 아니야? 나좀 죽였다 내가 1등이야 나좀 죽여봐 빨리 나좀 죽여 빨리 어알았어알았어어나이겼어나이겼어나이겼어나이저어나 아아 저리 가저리가어리어어어이어 나이였어. 나이였어, 가서 때어나로였어이였어어이였어어 나이였어, 어어어나나두번어지나어씨 미친 어나어 <웃음> <웃음> 카메라맨입니다. 스텝입니다. 음. 잠깐만 저 인간 설명 안 돼. 저 인간 설명 안 된다고. 싸워. 오케이 오케이. 부터 죽어. 아. 이리 물어. 홍단이 죽었다. 홍단. 죽인다겠어. 아. 나나 잡아. 죽인다겠어. 이거 뭐야? 오야 <웃음> 미친 거 아니야? 와. 야 저런 게 있어? 이제 나는 없다. 웅자만 죽이면 돼. 최웅자. 주어라 최용자! 설령아 아저씨 괴롭히지 말라고 이아 스태프입니다 <웃음> 오나 죽었어 <웃음> 와 최용자 개잘해 와와그야딱 <웃음> 아, 그냥 싸버릴라게 또다아세요 지검아 아니 하하너 너무 오바 와 2대2 <웃음> 대2어 이게, 이게, <웃음> 이게 버그레 지팡이로 <웃음> <웃음> 버그레 지팡이 <웃음> 어? <웃음> 어? 다른도 <웃음> 줄었어 <말해봐. 웃음> 오케이! 잡았! <웃음> 와야! 야야야 와야! 와야! 와야! 와야! 와야! 와야! 이 오케이~~~ 2등 와야! 이야야 와야! 와야! 야 와야! 와야! 와야! 와야! 와야! 아 누가 아니, 누가 골치에게 선물해 주고 누가 1 2 3등에게 선물해 줄지 마지막 대결. 아니 근데 지금 어. 보면 홍자님 두피가 그렇게 안 빨간데 체력 떨어질수록 <웃음> 더 빨개지는 거 <것>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와 레알. 이게 순위권의 여유로움인가? 너무 달다야 걸었다. 오, 걸었다. 걸었다. 걸었다. 걸었다. 와! 오, 오. <웃음> 전술적인 플레이. 진짜 개잘해, 제홍자나 나도 말좀 줄이면 잘한다 이 말이야. <웃음> 말을 안 하네 그러고 보니까. <웃음> 멘트 억제기였네. 나목가 아, 없는데? 목기 하나 던져 줌. <웃음> 와! 오! 아니 그렇게 어렵어? 오, 중이다. 밸런스. <웃음> 어, 이거 이거 하나 던져 드림. <웃음> 야 잠깐! 어. 야 이거! 야 이거! 야 미나! 미나! 애 받아! 야 이거 안돼야 이거 치브 등이 꼴찌하면 메데터는 자기가 사먹는 걸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러면 내가 이길수가 없잖아 이러면. 이래 이래. 아니, <웃음> 아니 무기 쓰라고. <웃음> 무기 쓰려고 던진 건데 막고 죽을 줄 몰랐어. 야야, 공평한 공평한 게 있어. 공평한 게 있어. 우리 둘이 최자를한 대만 때리자. 어? 아, 아. 한 대씩? 아니? 그냥 피 하나만. <웃음> 됐어. 아, 그런다고 네, 이길 아, 것 같지도 아, 않은데. 열심히 치웠습니다. 나이스. 아, 아, 아, <웃음> 나와라 무기. 오, 나꼈어 에바 진짜! 아 이거 이건 그냥 최고다 잘하네 아니 보그로 웃와야 진짜 어떡하냐, 아 아니 이건 진짜 아니 내가 거, 보그로 까지하는건 너무하잖아, 진짜. 어? 어, 아니요, 궁금 한거 있어. 이거 사람 던져서 맞춰도 죽일 수 있나? 보는... 해봐, 어, 나 맞춰 봐. 에서 봐. 방향 조절 안 돼. 어, 체 아! 오, 되네. 자, 이렇게 3등은 최용자로 결정이 났습니다. 잘하셨 실력으로도 지는데 운으로도 졌어. <웃음> 안녕하세요. 신무등 <웃음> 3을 줄게. 자, 다들. 안녕하세요. <웃음> 아 자, 이렇게 즐겨 본 러버 벤디치 오늘 신작 게임 다들 질, 잘 즐겨 보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 <웃음> 너무 재미가 있었다 자, 다들 어 연말 어, 그러니까.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선물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칠로가 매대. 그러니까 매대 떴네 아니 근데 다음 판에 홍자님 체력 한칸 깎고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맞아, 아, 이거, 이거는 예, 공평하지. 야한번 아, 도시야. <웃음> 잘... 어?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소감 한 마디씩 할까요? 저는 재밌었어요 어, 생각보다 밸런스가 이게 괜찮네 약간 운빨도 네. 있어가지고 맞아. 쟁쟁하게 싸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매드터저실전 가가지고 초반에 개발리길래 <웃음> 어, 위험했는데 어, 또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해서 아주 감개무량하고요 이게 예, 하기 전에 플레임님이 이제 재미있을까 하면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 그 걱정은 그냥 괜한 걱정이었다 나는 힘순진이었다 그리고 꿀뚱만 <웃음> 아니면 된다 와아아아아아 자, 오늘 꼴등하신 <웃음> 우리 취무등씨. 네 오늘 계속 혼자 점수 못먹다가 마지막에 2점 먹으면서 위기를 연출했던 무드등입니다 <웃음> 오다 연출이었던 거야 이 모든 게다큰 네, 그림이었던 거지 역시 치무등 역시, 네, 아, 어, 역시 마지막에, 큰 그림에 네. 근데 솔직히 마지막에 발린 건 연출 아니었고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즐거웠어요 다음에 봅시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웃음> <웃음> <웃음> 재미가 있었다 안녕 <웃음>